2시에요 자자네 2시에요 야두시뭐이라며뭔소시 인데요? 두시야왜 대회는 2시에요 감상금지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야 금피가 물때 썼대 물 피가 물네 형 물러올 때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라인? 그래. 라인요? 어 빠졌다 이거 저희가 대체면시에요 뛰었어요 저 두시 으로쭉다 1배 다 1배 우배는거아나배 많아 키 없어요 아그 아! <cm2> 나왜이펀 Okay, 이 k a y I don't k n 파 w I don't 이 n o w Because I'm not a brigade. 3 m not a brigade. I'm not a b 나 i g 이 d e I'm not a b 이 i g a d e I'm not a b r 이거 a d e I'm not a brigade. I'm not a 리 r i g a d e I'm not a brigade. 밀 m not a b r i g 이쪽에서, 이쪽이쪽 아, 들어와, 아, 들어와요. 오른쪽에아 오른쪽에 있다. 들 온다, 온다, 거쳐온다. 잠만, 잠만, 잠만. 오세요. 어요 없어요, 좀요저불기한테 라이잡아야 라이잡아고 아, 네, 요애들 브리테브리다 불려요. 아, 브리테 예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레> 오케이. 살피 켰뽑요 지금 아, 저다 찾았어요, 일단. 오케이. 달려 구활, 구활. 감사합니다. 라이 미뤄주 아, 스킬 왔어 빨리 스킬 잡아어죠 이거. 아직, 어려워, 저저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아직,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 없어. 바이가 알아둬요. 오른쪽에 다 있어요. 나 포화있어 바로 아, 아, 됐어 이거? 오케이. 어아 포화 포화 쓰고있어 포화 쓰고있어 포요 잡으러 와요 잡아요 <웃음> 잡아요 다리야 먼저 다리야 먼저 아 이렇게 아, 잘려요 아, 달려, 죽을게요 <웃음> 아미안하다 자탄인 줄 몰랐어 자탄인 몰랐어 자탄 같이 연기지 자탄 있는 지 몰랐어 미안 미안 아 이거 자 썼어요 저희 자탄 썼어요, 아, 썼어요. 아, 썼어요. 저희 아니, 뽕, 있어요, 뽕 있어요. 뽕 있어요. 뽕 있어요. 위뒤로 덮칠까 그냥? 위뒤로 덮쳐도 길이 안 돼요. 이뻐서 길이 안고 우리 저 1층이세요. 1층 가넌무 거야. 들어가야 돼. 우리 들어가야 돼. 저처 파티 요계가 내가 다음 갈게요. 아. 뭐하 가야 돼요? 아. 아, 한번 밟았는데 90%대. 밟았어요, 이거. 상태 파 상태 참일이라 이거 제하고 리포 넘어왔네요. 뭐아이템이요 일단 리퍼를어야되 아니면 처라하고라하고리포고또 리퍼 상태 아. 나와. 아. 니면킹볼꺼내되긴해요 네. 이거. 어, 오케이, 랭킹 걸고. 포기시다. 랭킹 볼 꺼내고, 꺼내고. 아. 꺼내고 디바하고 여기서 모일 뭐 할게요. 이하고킹 볼에 동기도 되고 랭킹 볼에 소불라도 되고 거기가 힘당하면은 불이익이 많은 게좀 있거든요. 그니까 나가. 저게. 아, 아, 내가 숨바꼭게 또. 빅 당한 게있으요 상대가. 어? 한 격력을높여한대 똑같이요. 지어보기 시킬게요. 한대 불이익 돼 루저에게 루저에게 어그로 한명 끌렸어요. 어 우리 메리 우리 거리퍼 거의 거의 가요. 이아 아. 네, 네. 아, 아, 아 영국계는 계속 들어가는데. 아. 봐네 아, 네. 이거 이거 렌이 그냥 이거 렌이좀면좀요 파라 그냥. 루... 어나 파라 들었는데? I'm a p a r a d 천천히 제가 일단 어 a d o x I'm a paradox. I'm a paradox. I'm 끌어놨어요 d o x I'm a 려 a r a 라이 x I'm a p 어 이것도 너바로끌 뽑을게요. 바로 끌었어요. 와, 아, 아왜 죽어? 아이고, 나 물린다, 우리 여기 여성, 아, 왜 죽는데? 요다 허리 끌었어요, 지금 아래를때거든요 저기 라이온데? 아, 야 돼. 아, 아이고. 처음에 탱탱 볼. 아, 루즈개피루즈개피인데 아, 아이 i 터졌어 o live for life for t h 어 top.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 r 이거 o t You are not. You a 나 e n 아 t You are not. You are not. y 손브라 밀었어, 손보라 밀었어. 라이라이브들브브로서로이요 네 메카 피해 메카 피해 집와빵 아 애들 다 애들 1백 모이라까지 1백 1백인데 여기 음, 라이 재우고 제발 아불리키 물렸어 터져요 이거 뭐 할수 있을게 없어요 이거 소스라 쌤 지금 아, 어, 하나씩 다 깔렸는데 다 바로 못 들어오고 다레,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깝다 잘다 아, 애매하다제가뿌리기타해야될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발, 부리기타리기타야 부리기타야, 부기서야리기타야 부리기타야, 부리기다 어 왔고 이제 오늘 뭔데? 처음부터 아, 뭐 끝났노데어 아, 졌어 첫 경기 쟤네 잘해. 어한판 졌어. 초반에 초반에 잘해한테 반박 달라 그래 너가. 아 근데 네, 반박 달라고 얘기를 할게야. 어어어어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아, 어 뭐고? 어한 번. 야 이거는 예상 못했다. 한 한족 엔지, 나 한족 엔지. 어 그러면 윈디야 해 되는데?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 그래 메르시한테 맞았어. 방비 내 방비 내려온다 아이 방비 방비 살려봐라 2층 호그 2층 오그 2층 호그래 나 방비 계속 내려온다 관리해야 된다 1,2 okay. 나 고에너지 유지했 지금 오케이 나 방비 수박 나방비 뒤에 오그 뒤에 그 뒤에 그뒤오뒤오그어요뒤오 거점 쪽에 뒤오그 아아 아니, 수 없다. 민, 이거 윈디 가자. 윈디 가야 된다. 어 라인 라인보다 앞에 있어가지고 힐이 안 됐어. 메르시아래. 이거 미안해요. 그냥 돌진 조업 해야 돌진 조업. 어, 돌진 조업 해야 돼 이거. 근데 이게 내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앞에 호가 땡기니까 답없다. 나2층 뛸게야. 뛰 바로 와. 오케이. Okay. 오켓지 있어. 오고. 오기. 오케오케오 잡다. 오고 먼저. 젠지 었다 우리 젠지 문다 뒤에. 오고 자... 아, 호켓. 개... 아, 이거야. 아, 와, 부조가 존나 아프다. 거기봐 아. 아. 아, 나 옆에. 나 옆에. 나옆게공원인한잘 쏜다. 죽면될것 같은데. 아메르시가아메르시가 일어나세요. 좀쪼르트자저 뒤로 뛰지 말고. 앞으로 뛰지 말고. 가뛸때굿을 그 줄까? 거의 어야 아, 아, 아, 한쪽 뭐냐? 아, 아, 한도가 나 2층가 아니면 1층가. 빨리 말해. 안줬돼안 줬다. 들어와. 들어와. 나다. 2층. 아, 됐다.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1배. 그다음 호카 호카 호카 뒤에 겐지. 아 뒤에가 이게 내가 하나 잘라주면은 바로 들어와줘야 돼. 자꾸 메력부활하잖아 아까도 하고. 힐러가 호우한테 물려서 그손안 빠졌지. 아뽕 받고 떼어서 뽕 받고 들어왔어야 돼. 다나어왔어 가자. 야2층 다시 간다. 한조한테 간다.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 와 이거. 와... 미쳤다 애들 1배 대장전 위에서 오케이케하고 있어 윗쇼, 와 윗쇼. 얘들 뭐지? 레킹볼! 레킹볼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 등피어 보고 있어요 레킹 불었다! 레킹 불었다! 레 레킹볼 재워놨어! 잡아! 잡았다. 아아보자라한번살한번 no no no so, 더. 한한한번한번 okay. Thank y 개지 t h 지 n 개 e k c a l b a c k e y s a 시간 l a c k 다 a 개 아이거 킬받고 내가 봐야 돼 들어가 제스, 제스, 제스. 들어가 제스, 제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한조 있다 뒤에 이제 한조 야아 얘들 보이지와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하, 차라리 아예 원마스웍 가야 되겠는데 이걸. 이거 더럽더라도 그래 가야 된다 <목소리> 아 어. 헬만 합니다. 도타 포타, 포타 어있어 아, 전사 끌고, 아 끌고. 어, 전선 끌고. 야타도 있다, 야타. 나 야타 볼게, 스터 뛰었다. 이거, 옥방 어, 어, 깨져야 돼, 방 깨줘야 돼, 옥방 깨줘야 돼. 루이스까지 왔어. 루이스터 다루이다서루 왔어, 루이스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야, 야야 Ranking ranking. Ranking. Ranking. Ranking. Yes. I'm going to go to the ranking box. I'm going to so go to the ranking box. I'm going t a n k e n k o a h e a i to e a r e g o o i n t a r t t h r e e a h h h 와, 야타 개피 진짜 야타 한 대만. 이 야타 한대 컷. 힐 없어. 나이스. 힐러 없어. 지고 딸피 안 돼. 아, 아, 아 나우, 나우 개피. 개몸 사려. 몸 사려. 몸 사려야 돼. 힐러 가고 있어요. 그내 포탑 열리라고 어 그래. 아, 포리차. 어왔어 힐러. 포리차 기 잘했다. 한줄 왔어요. 한조 여기 안에. 내킹해 줄게. Okay. 저 트레한 조 열로 와요. 하고, yeah. 레레트레컷와한조한조한조 아. 아. 아까 거기 나왔던 대로. 레 모레피. 아. 와. 아아 방패 깔아 놓은 거에 내 전부 다 피해. 아이고. 아. 예, 비 예, 비는데 비대. 예, 비대. 예, 비대. 예, 비대. 예, 비대. 비대. 예, 비대. 예, 비대. 예, 비대. 비대. 예, 비대. 비비조비만비벼 예, 비비벼 예, 비 비대. 예, 비 야아 근데 잘하긴 어, 잘했어 이야아 음, 센데? 저거 왜파아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끝났네요. 네. <웃음> 다, 아니, 근데 다음에도 같이. 응. 네?